h a h a h a a i h i a i a i hai, h a g i k a i h a h a a m a a i i i i i i a a i a a a a hai, a a a a i 가까. 도무스. 아디 부리. 미레니야마 학원. 오토세 고타마. 선생님의 목소리가 니코에다데 여기에 왔습니다. 마알마마파 かっこいい。n 노나카 모노가타리 모노가타리 가 I a t r a t I repeat, I p a I a I a t I t t e p a t a I e a p a t a a I r a a a I a I r I I a a I I e e a a a r a a ごきげんよう。あ、こっちの言葉の方がより自然かもです。はじめまして。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귀은 귀신은 귀 방에 들어뭐 있어? 네기 <笑>ゲヘナ学園給食部のジュリといいますお腹がすいたらいつでも私に言ってくださいね